이 하레비가 재밌는 얘기 해 줄게요. 알 옛날에 하래비 대학교 처음 가는 날 어여쁜 여자 동기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했어요 마음에 든 여자가 없었구나 기어들지마 루겨버린다 <웃음> 교수님이 출석을 부를 때 가장 처음으로 민슬기라고 출석을 부르셨고 하래비는 속으로 어쩜 이렇게 이름도 예쁜 처자가 있을 거 하고 뒤를 돌아 봤는데 웬 아저씨가 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슬기 아저씨 좋아했구나 아 슬기를 죽이기 시작 시작해서 내 안녕, 새콤을 빵 여러분, 헝터 빵여러 콘텐츠가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리치할 하라밤이 말한 것처럼 다슬기를 잡아서 삶아서 아니 팬케이크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곡 놀러가면 뭐 잡아요? 그렇죠 가자 자기 쉬 다슬기란 녀석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삶아서 먹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다슬기를 그냥 삶아서 먹으면 너무 재미없고 심심하고 여러분들 다 전부 다 아는 맛이야 누구보다 바라게 남나 가라게 일로 나 숨자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다슬기를 잡으러 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오 oh. 아랩이행기 재밌었어 <웃음> 재미없었다고 리발레기야 여러분 지금 다슬기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저기 보이세요 여러분 네뱀 새끼입니다 자 여러분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 얘네 두까비 같은 거를 먹고 목깊숙히 독을 저장해놨다가 물리면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록같은 애기예요 겁져서 쫓아갈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뭘가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저도 무서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다슬기 저기 있다 리발롯나 잡아야지 오늘 자, 여러분 가죽장 신으려고 는데 가죽차가 냄새가 무나게 심해가지고 그냥 물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날씨가 한여름인데 22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리발 <웃음> 가죽차가 신을걸 자 일단 오늘 새로운 뽀지에 물좀 담고 아까 만두국 먹었던 거 여기다 버려 뽀지2도 절로 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다슬기가 있습니다 일반 다슬기는 7급수에 살고 3급수까지 살수 있는 게 이런 참다슬기나 고체 다슬기라고 있는데 이두 종류가 거의 대다수고 일반 다슬기는 진짜 깨끗한 7급수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이 다슬기 정도는 참다슬기 같은데 근데 그냥 일반 다슬기 같기도 하고 여기가 7급수될것 같기도 하고 나는 롯나 탱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리발 저기다 쌍키 자 오늘 여러분 좀 많이 잡을 거예요 어느 정도 허들해 보이는 애기들을 잡을 겁니다 야 여기는 진짜 다슬기 많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밤에 왔으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야행성이거든요 아니 근데 낮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나와 있거든요 야 이거 보세요 그냥 여기 돌에 붙어 있어요 와 이건 나뭇가지 리발 어쩐지 크더라 어, 펜카킬 자, 여러분 헌터팡 영상에서 다슬기는 처음 다루거든요 보통 처음 다루는 거는 잡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개꿀 민물에 사는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여 있는 물에 많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는 계속 흐르는 물이거든요. 다슬기는 흐르는 물에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뭐 가재나 이런 거는 오히려 고여 있는 물에 더 많습니다. 야 여기 풍년이다. 야야야. 쭉쭉쭉쭉. 보시면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가 지금 색상이 다르거든요. 이게 고체 다슬기 같고 이게 참 다슬기 같아요. 내려보기인데 근데 뭐 근데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종류가 뭐가 중요합니까? 맛다 똑같아요. 리발 그냥 다 잡을게요. 자어 소금쟁이다. 소금쟁이 펀치리비발릴게요. 돌들치면 가재 같은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돌 하나 들쳐볼게요 예 없어요 그냥 다슬기 잡을게요 론나 십다잉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발에 어 론나 어, 아, 감각이 없어 괜찮아요 다리 절 면서 다슬기 처먹으면 되니까 <웃음> 뭐 삑사리가 많이 나네 여러분 개울오셨을때 그리고 항상 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혈무기이렇게들려 올챙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올챙이 있는 개울가에는 유혈무기가꼭 있어요 자 요런 모래 있죠 요런 모래 바닥 속에 사는 초록색 기운을 띠는 게 고체 달팽이의 요벌이요 론나 작다 저런 거안 먹어 저 뭐야 좀 큰데? 다슬기인가? 여러저 다슬기인가요? 오, 아니지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상류로 조금 올라왔는데 올라올수록 지금 다슬기가 없거든요.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롯나 거센 물살을 가르고 있는 건 다슬기가 아니라 어, 돌에 있는 점이구나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돼 보시면은 지금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지금 만두국을 처먹고 있습니다. 펜타킬, 너네도 만두국 처먹으라 여러분 저쪽 보시면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 밑에 어떻게 그늘진 곳에 다슬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일단 물 버려야겠다. 이물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여기 손에 핏줄쓴거 보이세요? 내 네, 뚱뚱해서 안 보여요? 어, 먼저 먼저 가. 그래 잘잘 가보지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를게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여기 가는 게 거세고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오, 오, 와. 아니, 세상에 이 돌이 움직일 줄이야.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리발 이거 설악산 흔들밤이네. 개소리야. 야, 이게 오히려 내려올수록 여러분 지금 다슬기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흔들이네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나봐요. 야, 이런 데도 분명히 지금 영가시가 론나게 살고 있을 텐데, 그죠? 영가시 이기한 마리 없나? 이거 영가시야? 어, 콩나물이야, 리발 자, 여러분, 이 물살을 한번 거쳐서 가보도록 할게요. 세다, 여기 뽀치 떨구면. 은 오, 아, 아. 아, 리발다 떨궜어 다시 다 잡을게요 와 깝치다가 보내줬네요 와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쪽에서 뽕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분명히 이런 곳에 다섯 개가 많을 텐데 여긴 왜 깊... 가지고 여기 다섯 개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아까 잡았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핫플레이스였는데 원래 여러분 당장 앞에 롬나 좋은 먹이가 있으면요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네 내가 다시 잡아줄게. 일로 와봐. 어 낙엽이다. 너는 진짜지. 돌이다. 라떼스는 여러분 갑자기 한 마리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오케이 오랜만이다 이래기아 방금 혹시 소리 들으셨나요 네 티디 하면서 플라스에 들어갔다가 똥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물속에 빠진거예요 리발 또 놓친거야 너 뭐니 너너 너 맞구나 찾았다 자 이런 돌틈에도 붙어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 좀 많네 아 여기가 하프리구나 자얘네들을 위에가 미끄러워요 녹말 같은게 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잡고 바로 건져야 돼요 잡고 바로 건져 롯나 작다 이런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버려 자 어우 얘 크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렉이 좀큰거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흐르는 곳에다가 덩크 리발 아또 다섯 개안 보이네 여기가 좀 포인트였나 보다 아주 손라한 놈이 지금 여기서 활동하라고 했거든요 아 잡은 잡았나... 놈야 괜찮네 버려 저거 다 생기면 제일 큰 사이즈인데 오오오 오, 오, 오, 나무 버려 저거 먹을만한 사이즈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어휴 오야 어, 찾았다 차다차다와너가 없은 줄 아는 일로 와래 야. 이쪽도? 아 좋아 좋아, 좋아. 예. 허리를 잔뜩 숙이고 낮은 퍼벅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발은 마취된 상태로 다녀야 됩니다 리발 털이야 뭐야 어 누가 여기다 선녀탕을 만들어 놨네 선녀 빼고 요 안에 다슬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다슬기는 없네 바로 나갈게요 야 여기 또 다슬기 안 보이네 야, 이게 다슬기도 물이 지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다슬기 존이 있어요 그 다슬기 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한 30마리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서는 10마리도 가져가기 힘들어요 오케이 여기 아, 살짝 존인 것 같은데. 또존 하나 찾았습니다. 존 하나 찾으면은 세 마리는 일단 걷든 하자. 어이 개구리 새끼 리발. 개구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유혈모기가 있다. 조심해야 돼요. 저 다섯 기인가 어, 레.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한에 8마리 1타 10피 가자. 1타 10피 가면 세레머니 바로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 많아요. 수초가 있고 바닥에는 올해 플러스 약간 벌 같은 느낌에. 그런 느낌인 곳에 지금 다섯 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더 이상 올라오면 또급류가 세져서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도 또슬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춥 자 여기도 다슬기인가 이거 이건 약간 다슬기인지 콩인지 다슬기네 아 여러분 위에 애기 다슬기 한 마리도 같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 이를 애기 다슬기 버려 부모님 모시고 와 여러분 저기 다슬기를 잡으시는 가족이 한번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경쟁 시작이에요 내가 먼저 잡아야 돼 내가 먼저 아 얘네 너무 헷갈린다 나뭇잎이랑 다슬기랑 자,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잡은 건데 펜타킬 그러면 지금 대충 20마리 되거든요 조금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야 여러분 큽니다 큽니다 이야 크다 크다 돌 밑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돌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큰 애기들이 이 돌을 들 쳐야 되네. 근데 지금 뭐야 돌들치면 리바 이거 바다 헤루지랑 똑같아 자다슬기 잡으러 오신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돌 밑에 있는데 이렇게 잡는 거가성비가 떨어져 반대편 가에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없겠다 이런 지형은 없어요 보세요 지금 한 마리도 없죠 자 그럼 소금쟁이 한번 잡아볼게요 롯나빠라거든요 이렇게 들이 자 여기 있죠 이, 이 시기. 이 새끼 잡았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소금쟁이 한 마리 있죠? 어, 어, 튀어나갔죠? 저렇게들이 물에 뭐 나방 같은 거 떨어지면요 아주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모기처럼 바늘 같은 거 그냥 꽂고 채쭉 빨아먹는 아주 야비한 개래기들이에요? 큰일 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슬기가 너무 그렇게 막 널려있진 않아요 이거 다슬기가 어, 아니네? 어? 아왜 이렇게 작아 이거는 오왜 이렇게 커원래내가 되고 있던 거 죄송합니다 대충 한 16마리 잡은 것 같은데 자여유까지 하면 20마리 이상 잠깐 냈는데 여기 조그만 거 보세요 이 이게 전부 다이 래끼들 롱싼 거예요 더러운 애끼들아요 구석에 보면은 이게 돌 틈보다는 약간 모래 속에도 또 파고 있는 애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롯나게 지금 다방면으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 얘는 너무 아얘좀 작은데 아 그러면 이 작은 거 먹으면 뭐라 그랬죠 펀터팡 오늘 가져갈게요 자얘아 어, 어, 어? 자기가 어차피 보내줄라 했어? 저 다슬기 같기도 하고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100% 돌 버려 야 상만아 너왜 여기 있어? 제가 데려왔어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음... 네 잠깐 쉬고 있어요 상만이랑 상만이좀 음... <웃음> 지금 김상만은 무언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수의 본능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뭐 먹는데? 애미 먹었니? 내 발도 먹게? 야, 무좀 무좀 자 여러분 지금 어느정도 조금 잡았는데 조금만 더 잡고 출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아시죠?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잡는 거 싫어하잖아요 굴하고 더 이상 안 보여요 리발 마지막 내 다슬기 피날레 해조레기 찾는다 어디니이 돌을 둘추면은 오케이 아 여기 뒤에 한마 불타있구만요 이게 놓면면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돌이 쓰러지니까 쓰러지기 전에 잡아서 바로 빼버리기 하지만 이렇게 피날레감은 아닙니다 더 건실하고 아름다운 크기를 가질 렛기를 가질 거예요 오야 피날레다 핏날래 핏날래 야 돌이야 이거는 진짜 돌인지 몰랐어 버려 아휴 리발 그냥 바닷가 가서 로 둥새끼들이나 잡을걸 아 여기로 가면 상류라서 없을 테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거 다슬기야 올래 올래 올래 마지막 스팟을 찾았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 마리 걸려있고 좋다 너무 좋 여기도 안 보일 줄 알아 지렉기야 오케이 오케이 얘 예, 좋아 저 여기 따라서 가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디지털 엑스 자 지금 이쪽 라인에도 지금 한두 마리씩 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도 있다 야 여기도 있고 오 어, 여기 많네 여기또 있고 야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많아요 잠깐만 지금 꽃이 없으니까 주머니 키구들인거 아니지 어, 살 리발 야 이거 마지막에 아주 펜타킬 롯나게 하는구만 이야 자 여러분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상루로 가면은 많이 보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상루에서만 지금 한놓고 따먹었습니다 아야야야야 따버렸습니다 <웃음> 개소리야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나머지 투어 한 30마리에서 40마리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바로 팬케이크에 조사볼게요 나상 나탉 뒤지러 가자 들어가 이래 기다자여러분 자. 자, 자. 이렇게 해서 다스기를 잡아와 아야 아, 이건 거의 어주서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띵 라가리오로 자 <웃음> 거의 한 30마리에서 40마리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다슬기를 지금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어페류들은 기본적으로 해감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자이 해감이라고 하지 않으면 먹을 때 굉장히 이물질이 끼고 지금 론나 멋진 척하데 리바레기 조개 같은 것도 해감을 하는 이유가 모래를 다 뱉어내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감을 하는 거고요 다슬기도 해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슬기는 모래를 뱉냐 아니죠 다슬기는 론나 더러운 롱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개 해감은 하루 이틀 정도 둬야 되는데 다슬기 해감은 딱 3시간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다슬기레기들을딱3시간 조사버릴게요 이따 봐요 라삭라삭 다다 라슬기 이야 라슬기 라슬기 라슬기 어, 파리파리 어, 점이네 자, 여러분, 라떼 버렸습니다. 3시간만 해감시킨다는 걸 깜빡 잠들어가지고, 13시간을 해감시켰어요, 리발.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버려. 오, 쉣, 더 퍽. 자, 여러분, 13시간 전에 물 상태와 지금 물 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검정색 맛 점점점점 이런 것들 많이 생겼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친 다슬기들의 롱이에요. 야, 이거 만약 3시간만 해감시켰으면, 그냥 여기 있는 롱들 내가 전부 다 처먹을 뻔 했잖아? 자, 그러면 이롱싸기들을 어떻게 하냐? 아주 빡빡 닦아가지고, 이거를, 오, 아 이게 이게 런닝, 이거, 이거 이게 벌레 아니에요? 못 깔아요. 아주 빡빡 다껴지다 이래 끼들아 자 여기다가 다슬기 던져버리고 워터야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여기 에 다슬기들은요 아주 쌀 씻듯이 아주 부드럽게 그냥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띠퍼시 퍼시 자 그러면 여기 다슬기 부터에는 굉장히 더러웠던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싹 일어나거든요 쏵 버려버려 그리고 바로 워터야 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을 낫을 기래 끼들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기놀이하면 개꿀이에요 구라에요동물한떼 근데 나는 먹을 거니까 조그맣대야 상만아 안돼 상만아 안돼 그거 먹지마 상만아 안돼 짐승 김상만한테 라슬기들 롯될 뻔했습니다 어어어어어저 멀리 가다 상만아 거기 훔쳐보지마 거기서 가잘가자 여러분 이제 이을기레기들을 롱나게 끓여주자 뱀비팅 그리고 바로 부탁한디 페브가 열렸습니다. 라가리닥철리말라 날까? 어요 어요 물이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가리봉수자 <웃음> 이렇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제일 소지게 <웃음> 터져버려서 론나 차가운 계곡 물 속에서도 그냥 아무 사람한테단 죽죽 론나 대학살 당해버린다슬기일에 바로 립장잘 잘가 가래기들아 잘가잘가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자 여러분 이 다슬기는 10분 정도 끓여준대요 왜 10분을 끓이느냐? 바닷가에 크게 있잖아요 비브리오 페열 그만할게요 근데 민물에는 뭐가 있어요? 디스토마 계속 갈게요 자그리고 여기다가 조금의 소금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버려. 펀치 펀치. 자 소금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 인터넷에서 그러래요. 저도 이유는 몰라요. 10분 뒤에 봐요. 나가리 보세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 그러는데물 색깔 보세요. 자이물 색깔이 왜 이렇게 변하느냐? 바로 이렇게들이 물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거를 롯나 맛있게 추배를 하거든요. 그 이끼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물 색깔이 약간 푸르게 하는데요. 롯나 색깔이 예쁘네. 자존심 상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들이 이렇게 거품으로 반항할때 톤오프리버. 일로와이 레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들이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하나 하나 빼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빼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요 오동통화 나스기를 이렇게 한 마리 잡고 바늘로 뺍니다. 요 바늘로 여기 보시면 로동제가 빼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콕 찌른 다음에 이바늘에 돌리는 게 아니라 이로동을 살살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아름답게 쇼옹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요 끝에 달랑거리는 초록색 노란색 약간 아주 보기 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장입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설사를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똑 에서 저 멀리 꺼죠자 그리고 다된 거는 바로 여기다 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40마리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줘 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친 로가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아까는 이렇게 보면 롯나 많아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빼내니까 왜, 왜 이렇게 적어보이냐 그냥 다슬기채로 다 씹어먹을걸 그럼 다슬기 빼고 다씹어먹어줘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이제 팬케이크를 만들 건데 사실 팬케이크 큰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박스에 아예 재료 같은 거 그냥 한 묶음으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재료들을 일일이 해가지고 직접 만들게요 왜냐면 그냥 팬케이크가 아니고 갤록 같은 낯설기 팬케이크니까 자 여러분 팬케이크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탕수육 그릇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밀가루 세번한번두번두 2번, 어, 번만 하자 자 그리고 설탕 4분의 1 티스푼입니다 요 정도 근데 전좀 달게 먹을 거니까 2분의 1아 좀만 더 하자 이렇게 어, 리발라 사과 아, 아, <웃음> 여러분 이거 진짜 소금이에요 설탕이 아니라 리발 버어야겠다 오우 쉣더퍽 설탕 2분의 1 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빵이 부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베이킹 라우더 바로 버려 자 그리고 루유 2스푼 라떼다 개많이 넣었다 자 그리고 식용유 1스푼 언언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르륵 킹 결달. 자, 근데 여러분, 이 달걀이 진짜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소량만.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요 정도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좀베르 해버리지 뭐. 조사조사조사조사. 자, 여러분,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면는데 자, 바로 여기다가 아주 락같은 가슬키를 끼듯 바로 번지. 비주얼 괴롭같네? 어쩌라고 조사조사조사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자, 바로 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파이 자, 여러분, 여기서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롯나게 약불로 조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눈치게임이에요. 좀만 조금더 약하게. 좀만 더 약하게. 아, 아 꺼졌다. 아, 저 다리 봐. 파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겼어? 자, 여러분 이렇게 약불로싹 다가갈 때가 아, 되가그 바로 두화 아, 으으으 다슬기 보세요 와하하 리플레이 기세 여러분 여기 안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기포들이 보텍보텍보자 보톡 올라올 겁니다 자 그때 요렇게를 바로 싹 하고 뒤집어 주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리기 무섭게 지금 기포가 보자 모자 보자 올라오고 있죠 한 고포직 일어날 것 같네 자 요것도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컨트롤 일단 얘를 잘 모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개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모양을 먼저 잡아줄게요 촙촙촙 오 여러분 개망했습니다 Holy shit the 리 u 더 k 여러분 근데 냄새는 거짓말 아니고 지금 핫케이 냄새가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망한 라슬기 팬케이기 완성 됐습니다 로나 힘들게 잡고 만들었는데 개망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보시면 비가 추적추적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추적 내릴 땐 바로 파전을 먹어야죠 근데 저는 여러분 어메이칸 찐달라서 팬케이크 바로 먹고 볼게요 수베리 주임과 함께 자 여러분 헛더프한 영상 앉아서 한번 보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한번 추배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양손을 지금 쓰기가 애매해요 가슴 론나 크니까 가슴에 받쳐가지고 퍼가지고 발라발라 여러분 일단 비주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검은색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 검은색이 바로 가슬기레기예요 일단 가슬기레기가 없는 부분 조금 먹어볼게요 추배를음오론나 맛있는 그냥 팬케이크예요 겉은 지금 약간 계란후라이 론나 망한 느낌인데 야,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한번더 먹고요 추배를 라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이거 뭐라고요? 다슬기 겸에끼기예요 이발오달래루야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건 모양만 일이라 할 뿐이지 진짜 그냥 폐기 맛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이는 다슬기레기 한번 먹어볼게요 로카케츠 추베르 어 여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 씹으면서 바로바로 설명해드릴게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다들기 그 겉에 지금 말했잖아요 요 맛을 제가 제거를 안 했어요 그 맛에 넘나이똑같아요로둑이 똑같거든요 두번째는 지금 다들기랑 생태지의 맛 조화가 대독같아요부엿길정도 아니 아니 맞을지도 이해것 같아 이어도있이이이아 여러분 이거 아니 이거 요안마안마안마안마안마안마안마안마안마안 여러분 이게 일단 무슨 맛이냐면요 처음에는 팬케이크 맛이 나다가 다슬기의 그 딱딱한 맛을 일단 제거를 안 해가지고 씹을 때마다 이 개딱딱한 그 은박지 같은 게 계속 씹히는 맛이 나요 최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팬케이크랑 다슬기랑 안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리치놈처럼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두번 이상 먹어보인다 리치네끼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번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앞으로 그런 말안 해야지 추베르 아 크게 먹어도 어떻데그 약간 고리고리한맛이야 팬케이크의 딸기잼 맛이 아주 그 아... 아... 아. 에이이이이야야 선서헌터파은 다시는 다슬기를 잡지 않겠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슬기 팬케이크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계곡 가시면 다슬기 널려 널려 널려 있습니다 다슬기 많이 잡으셔가지고 팬케이크 꼭해드세요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브이오 진짜 이걸로 나중에 어 공기놀이나 해야겠다 동물학대해도 괜찮아 좋아요